는왕궁근위대 장교인 아나니아스인데 율법을 공부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신앙을 얻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기록한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히브리어로 된이 기록을 찾아내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 플라비우스 제위 17년에 그리스어로 번역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제위 19년 그리고 유대의 왕 헤롯 제위 19년 3월 25일 로마에서 루푸스와루벨리오가 집정관으로 있을 때 202번째 올림피아드 제4년에 요셉 가야바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일때 리고데모가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로마의 군기들이 예수에게 격례한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회의를 열었다. 안나스, 가야바, 세메스, 다타에스, 가말리엘, 유다, 레위, 네프탈림, 알렉산더, 야이로, 기타 다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여러가지 나쁜 죄목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라고 스스로 선언했으며 안식일과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폐지하려고 했소 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그가 무엇을 선언했고 무엇을 폐지하려고 했단 말이요 라고 물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는 절름발이 귀머거리 반신불수 소경 문둥이 악마에게 신들린 사람들을 사악한 방법으로 안식일에 치유하고 있소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그런 일을 어떻게 사악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요 라고 물었다 그들은 그는 마술을 부리지요 악마의 두목 바알세불에 의해서 악마들을 쫓아내는데 그에게 복종하지요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는 악마를 쫓아내는 일은 불순한 신은 할수 없고 아클레피우스 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이 당신 법정으로 그를 소환하여 직접 신문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말했다. 빌라도는 총독인 내가 어떻게 왕을 신문할 수 있단 말이요 라고 물었다. 그들은 그는 왕이 아니고 자칭 왕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전령을 불러서 예수를 점잖게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전령이 파견되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경배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자기 옷을 땅에 깔고는 주님 총독이 부르시니 이것을 밟고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의 행동을 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전령을 악평하고 전령이 아니라 관리를 파견해서 그를 소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전령이 자기 옷을 깔고 그를 경배했다 이겁니다 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전령을 불러서 왜 그랬는지 물었다. 전령은 충독 각하 제가 예루살렘의 알렉산더에게 파견되어 갔는데 예수가 단정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아이들이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그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에 옷을 깔고는 하늘에 계시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외쳤지요 라고 대답했다. 유대인들이 전령을 나무라면서 그리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아들었단 말이오 라고 말했다 전령은 내가 어떤 유대인에게 아이들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물어보았지요 라고 말했다 그 유대인이 호산나 즉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는 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친다고 설명해 주었소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외쳤소? 라고 물었다. 그들이 호산나 멤브로베 바루칸마 아도나이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무슨 뜻이오 라고 물었다.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여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아이들이 소리친 것을 당신들이 증언했는데 전령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요? 라고 물었다. 그들이 입을 다물었다. 총독이 전령에게 가서 적절한 방법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전령이 나가서 예수에게 주님 총독이 부르니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했다. 예수가 군기를 든 기수들 사이로 지나갈 때 군기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여서 그를 경배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 화가 나서 기수들에게 욕을 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군기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여서 예수를 경배하여 당신들이 불쾌하다는 것은 알겠소. 그러나 기수들이 절을 하기라도 한 듯이 욕할 건 없지 않소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은 기수가 절을 한 거요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기수들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가 라고 물었다. 기수들이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로서 성전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숭배하겠습니까 우린 군기를 들고 있을 뿐이었는데 군기들이 스스로 절을 했지요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공회당의 지도자들에게 당신들 손으로 힘센 남자들을 뽑아서 군기를 들고 서있게 하시오. 그리고 결과를 봅시다 라고 말했다. 장로들이 힘센 사람 12명을 선출해서 군기를 들고 총독 앞에 서있게 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전령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먼저 번에 군기를 들었던 기수들에게 군기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목을 베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예수를 다시 데리고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전령이 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에게 그것을 밟고 들어가라고 말했다. 예수가 들어서자 군기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제 2장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를 옹호한다. 그것을 본 빌라도가 겁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멀리 서 있던 그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어 제가 오늘 밤저 사람 때문에 꿈속에서 혼이 났으니 정의로운 그 사람 일에 당신은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가 마술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했 잖소 그가 당신 부인에게 꿈을 꾸게 만든 걸 보시오 라고 말했다 빌라도 가 예수를 불러서 저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요 라고 물었다 예수가 말을 할 능력이 없다면 저들은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요. 그러나 각자 자기 혀를 눌려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할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오 라고 대답했다. 장로들이 예수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게 좋겠소? 우리가 알기에 우선 당신은 간통을 통해서 태어났고 둘째 당신이 태어날 때 베들레엠에서 아기들이 살해되었고 셋째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네 백성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집트로 달아났소라고 말했다 몇몇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호의적인 증언을 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으니 간통으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소라고 했다 빌라도가 결혼했다면 간통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옳지 않소라고 말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그가 간통으로 태어났고 마술사라고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요. 간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의 계종자와 제자들이요.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계종자들이란 누구냐고 물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자녀들로서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엘레아자르 아스테리우스 안토니우스, 야고보, 카라스, 사무엘, 이삭, 피네스 크리스푸스, 아그리빠, 안나스, 유다스가 우리는 개종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마리아가 결혼할 때 우린 현장에 있었소 라고 말했다. 빌라도는 그렇게 말한 12명에게 예수가 간통으로 태어났는지 여부와 방금 한 말이 진실임을 맹세로서 성실히 선언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맹세는 죄라서 금지하는 율법이 있소. 우리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저들에게 황제의 목숨에 걸고 맹세시키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형을 당해도 좋소. 라고 대답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라고 하고 그 말을 우리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듣기만 해도 몸서리를 치지만 그가 천하게 태어난 마술사임을 우리가 안다는 사실을 저 12명은 믿지 않고 있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빌라도가 12명을 제외하고 모두 밖으로 내보낸 뒤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소 라고 물었다 그들은 그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일 거란 말이요 라고 물었다 그들이 그럼요 라고 대답했다 제 3장. 예수가 진실에 관해서 빌라도와 논쟁한다. 화가 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온 세상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소 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가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린 데리고 오지도 않았소 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그럼 데리고 가서 당신들 율법으로 재판하시오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소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내 것이 아니라 당신들 것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오라고 물었다. 예수가 그 질문은 당신 스스로 하는 것이오? 아니면 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소? 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의 온 나라와 지도자들이 당신을 내게 넘겼소? 무슨 짓을 했소? 라고 대꾸했다. 예수가 나의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오. 만일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나의 왕국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란 말이오? 라고 물었다. 예수는 내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하는 거요. 내가 태어나 세상에 온 목적은 진리의 증인이 되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진리란 무엇이요? 라고 물었다. 예수는 진리는 하늘로부터 오지요.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그러므로 진리는 지상에 없소. 라고 말했다. 예수는 재판을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의 지배를 받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때 지상에서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믿으시오, 라고 말했다 제4장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요구한다 빌라도가 예수를 홀에 남겨둔 채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소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헐어버리고 3일 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소 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무슨 종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인지 물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자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족 속 사람들을 따로 조용한 곳에 불러 모으 뒤에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병자 치유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당신들이 내건 죄목에서 그를 사형시킬 죄는 찾지 못했소 라고 말했다 제사장들과 레위족 속 사람들이 황제의 목숨에 걸고 말하지만 신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면 누구나 죽어야 마땅한데 이 사람은 주님을 모독한 거요 라고 말했다 총독이 유대인들을 다시 내보내고 나서 예수에게 당신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라고 물었다 예수가 기록된 대로 하시오 라고 대답했다 어떤 기록이 있다는 거요? 라고 빌라도가 물었다. 예수가 보세와 예언자들이 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서 이미 예언했소.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신을 모독하는 말을 왜 계속해서 들으려는 거요? 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그의 말이 신을 모독하는 말로 들린다면 그를 당신들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들 율법에 따라 재판하시오.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은 독성죄를 처음 지으면 채찍 39대를 맞고 다시 독성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고 죽어야만 하지요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말이 독성죄에 해당한다면 율법을 적용해서 처리하시오 라고 대답했다 유대인들이 우리 율법은 사형을 명령하지 않으니 십자가 처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그는 십자가에 처형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소 채찍 형벌을 내린 뒤 석방하는 게 좋겠소 라고 말했다 거기 모인 유대인 백성들을 둘러보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고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백성이 그의 사형을 원하지 않소? 라고 말했다. 장로들이 우리와 모든 백성은 그가 사형되는 것을 보려고 왔소? 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왜 그가 죽어야 한단 말이오 라고 물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라고 스스로 선언했기 때문이지요? 라고 그들이 대답했다. 제 5장. 니고데모, 백부장, 베로니카가 예수의 기적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유대인 니고데모가 총독 앞에서 일어나 정의로운 재판관인 총독각하, 부디 제게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 빌라도가 말해보시오 라고 했다 니고데모가 여기 모인 장로들 이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라고 묻고 싶소 그는 과거 그 누구도 못했고 앞으로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소 해치지 말고 석방하시오 그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의 기적들은 계속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기적도 끊어질 것이오 그래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이집트로 간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이집트 왕 앞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 나라의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도 모세처럼 기적을 보였지만 모세의 모든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했소.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당신들이 알듯이 마술사들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술사들이나 그들을 믿었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소. 여러분이 죄목이라고 고발한 바로 그 기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는 사형을 당할 아무런 죄도 없으니 이제 석방하시오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당신은 그의 제자가 되어서 옹호하는 거요 라고 말했다. 니고데모가 총독도 그의 제자가 되어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이오 황제가 그를 저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았소 라고 대꾸했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몸을 떨고 니고데모에게 이를 갈았다. 그리고 당신이나 그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운명에 처하시오 라고 했다. 그가 아멘 그렇게 하겠소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이 일어나 아론권을 요청했다. 총독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시오 라고 말했다. 그가 저는 중병에 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들이 물 마시는 웅덩이 근처에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맨 처음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데 저도 그 치유를 기다린 거예요. 저를 본 예수가 완쾌되기를 바라오 라고 물었지요. 저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운반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지요. 그는 일어나 당신 침상 을 들고 걸어가시오 라고 지시했지요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이 총독각하 치유된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확인합시다 라고 말했다. 환자였던 그 사람이 안식일이었소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이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악마의 두목에 의해서 악마들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소 라고 말했다. 소경이었던 유대인이 예수에게 치유되었다고 증언했다. 문둥이었던 유대인이 예수의 말 한마디로 치유되었다고 증언했다. 등이 굽었던 유대인이 예수의 말 한마디로 치유되었다 되었다고 증언했다.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12년 동안 하열하다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는 즉시 치유되었다고 증언했다. 유대인들이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율법을 내세웠다. 몇 명이 더 나온 뒤에 어떤 사람이 나는 갈릴리의 가나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결혼식 피로연에 초대된 것을 보았지요. 그 집에 마침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항아리 6개를 물로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지요. 그가 축복하자 물이 포도주를 변해서 모든 손님이 마시는 그 기적에 크게 놀랐지요 라고 말했다 또한 사람이 일어나 나는 예수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았지요 거기 악마의 신들린 사람이 있다가 나사렛의 예수여 나를 내버려 두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나는 알고 있소 라고 고함쳤지요 예수는 더러운 귀신아 조용히 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고 말했지요 그러자 악마가 즉시 나왔고 그 사람을 조금도 해치지 못했지요 라고 말했다 한바리새인이 나는 갈릴리 유대 해안 지방 요단 근처 여러 지방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온 것을 보았는데 그는 수많은 병자들을 모두 치유해 주었소 또한 나는 불결한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소 예수는 악마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했소 라고 말했다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나 자기 하인의 질병을 호소하자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시지도 않았는데 하인을 말 한마디로 치유해 주었다고 증언했다 한 귀족은 가버나움 에서 죽기 직전에 노인 아들을 위해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 호소했는데 역시 예수가 말 한마디로 치유해 주었다고 증언했다. 그 외에도 많은 유대인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로지 말을 가지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악마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분이요? 라고 소리쳤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힘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올 수가 없소? 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악마들이 박사인 당신들에게는 왜 복종하지 않소? 라고 물었다. 몇몇 사람 사람들이, 이런 힘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올 수가 없소 라고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4일 지난 뒤에 나사로를 부활시켰소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총독이 몸을 떨면서 유대인들이 무리에게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무슨 이익이 있겠소 라고 말했다. 제 6장 빌라도가 손을 씻고 판결을 내린다. 빌라도가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가 간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15명을 불러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 기세이니 어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도 모르겠소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시오 라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군중을 불러서 6월절 축제 때 죄수 한 명을 석방 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습이라고 알고 있어 바라바라고 부르는 살인자는 유명한 죄수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 하는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 라고 부르는 예수가 있어 누구를 석방하는 것이 좋겠소 라고 물었다 군중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예수를 석방한다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당신은 황제 대신에 그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 화가 난 빌라도가 당신들은 언제나 반란을 음모하는 종족이고 도와줄 사람들에게 대항했소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란 말이오 라고 물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서 그들이 장막으로 달아났으며 다른 예언자들에게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요 라고 소리쳤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했다 그 이야기에 겁이 난 빌라도가 소란을 피우는 군중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 뒤 예수에게 그러므로 당신은 왕이란 말이요 라고 물었다 모든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헤롯이 죽이려고 찾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 빌라도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손을 씻으며 이 정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당신들이 책임을 지시오 라고 말했다 말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와 자손들이 그 피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대답했다.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내어 바로 당신의 백성은 당신이 왕을 다칭했다는 죄목으로 고발했소. 나 빌라도는 전임 총독들의 법률에 따라 채찍의 형벌을 내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오. 디마스와 제스타스라는 두 죄수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오 라고 말했다. 제7장 예수가 도둑 두 명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다. 이윽고 예수가 도둑 두 명과 함께 함께 끌려 나갔다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자 그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세마퍼로 몸을 두른 뒤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어 주었다 또한 두 도둑에게 같은 방식으로 해주었고 오른쪽에 디마스를 왼쪽에 제스타스를 매달았다 예수는 나의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했다 로마 군인 롱지누스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빌라도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라는 팻말을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적어 십자가에 붙였다 왼쪽의 제스타스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출해보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른쪽의 디마스가 제스타스를 꾸짖었다 그리고 신음하면서 예수에게 당신 왕국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예수가 단단히 말해두지만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거요 라고 대답했다 제 8장. 유대인들은 일식이 자연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때는 6시경이었는데 9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뒤덮였다. 해가 보이지 않게 되고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바위들도 갈라졌으며 무덤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예수가 9시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제게 등을 돌렸습니까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숨을 거두었다.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람은 참으로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가슴을 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백부장이 보고를 받은 총독도 매우 슬퍼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일식과 다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일식이 정해진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예수의 모든 친지들이 멀리서서 바라보았고 갈릴리로부터 그 를 따라온 여자들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은밀하게 예수의 제자가 된아리마대의 어떤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총독에게 요청했다 총독이 허락했다 니고데모가 5kg가량의 물약과 알로에 혼합물을 가지고 왔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린 뒤에 유대인이 관습에 따라 향료를 뿌린 세마포로 예수를 감쌌다. 요셉이 바위를 파고 새로 만든 무덤에 예수를 안치하고 입구에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았다. 제9장 유대인들이 아리마데 요셉을 감옥에 쳐넣는다. 불의한 유대인들은 요셉이 예수를 묻었다고 하자 니고데모와 15명 그리고 다른 선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었으나 니고데모가 홀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당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소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야합한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감히 회당에 들어간단 말이오. 당신은 저 세상에서 그와 운명을 함께하시오 라고 말했다. 니고데모가 아멘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라고 있어 라고 대꾸했다. 요셉도 그들에게 나타나서 왜 자기에게 화를 내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올바르게 행동했소 그러나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고 식초를 마시게 하고 가시관을 쉬었으며 채찍질을 하는 등불의한 행동을 했소 그리고 그의 피에 대한 죄를 스스로 뒤집어 썼소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불안과 고뇌에 휩싸이게 된 유대인들이 요셉을 잡아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가두었다 그리고 자백하시오 당신은 무덤에 묻힐 자격조차 없으니 시체를 새와 짐승들에게 내줄 것이오 라고 말했다 요셉이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요셉을 창문이 없는 석굴에 가두었다 지배자들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셉을 불러오라고 말했다 제 10장 아리마대 요셉이 감옥을 빠져나가고 군사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한다 석굴에 봉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요셉은 그 안에 없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인 그들은 크게 놀랐다. 그때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입구에 돌을 굴려서 열었으며 그 천사가 무덤 근처에 있던 여자들에게 부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모두 불러서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여자들은 누구요? 왜 체포하지 않았소? 라고 물었다. 군인들이 여자들이 누군지 모르겠소. 우린 겁에 질려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는데 여자들을 어떻게 체포할 수 있었겠소 라고 대꾸했다 유대인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당신들 말은 절대로 못 믿겠소 라고 했다 군인들이 예수가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안 믿은 당신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믿어주겠소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당신들이 마침 말을 잘했소 그말 그대로 주님은 지금 참으로 살아계시는 것이오 당신들이 봉인된 석굴에 가두어둔 요셉이 없어졌다고 들었소 당신들이 요셉을 보내주었다면 우리도 예수를 보여주겠소 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조소 요셉은 지금 아리마데에 있소 라고 말했다. 군인들은 요셉이 아리마데에 있다면 예수는 갈릴리에 있소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소 라고 응수했다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겁을 내고 자기네끼리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모두 예수를 믿게 될 것이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거예에게 돈을 거두어서 군인들에게 주고 당신들이 잠든 밤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백성들에게 말하시오 총독이 알게 되어도 우리가 납득을 시켜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겠소 라고 말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모든 백성에게 퍼져나갔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제사장 피네에스와 학교 선생인 아다와 레위족속인 아제우스 등세 사람이 회당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예수가 11명의 제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소. 그는 올리브산에서 그들 가운데 앉은 채 전세계로 퍼져나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오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오 라고 말했소 제자들에게 그 말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를 또한 보았소 라고 말했다 그들은 세 사람에게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인지 고백하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들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대제사장들이 즉시 일어나서 율법책을 세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선서를 시킨 뒤 여기서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는 선언하지 마시오라고 명 그리고 많은 돈을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도록 감시인들을 붙여서 보냈다 근심 걱정에 휩싸인 유대인들이 모여서 한탄하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나스와 가야바는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서 열었다는 군인들의 말을 왜 믿어야 한단 말이오 어쩌면 제자들이 군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는 돈을 주었고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오 게다가 외국인들이란 신용할 게못 대요. 그들은 우리가 준 거에게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충성하거나 예수의 제자들에게 충성할 수밖에 다른 길은 없소 라고 말했다. 제 11장 다시 나타난 아리마데 요셉이 기적의 탈출에 관해서 설명한다.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여 여러분은 아까 세 사람이 예수가 올리브산에서 제자들과 이야기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소. 선지자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성경 기록도 있소. 엘리사와 그의 세 아들이 3일간 산을 뒤졌지만 엘리아를 발견하지 못했소. 어쩌면 예수를 발견할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뒤지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파견되어 예수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사방을 뒤져보았지만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소. 그러나 아리마데에서 요셉을 찾아냈소. 라고 보고했다. 그 말에 지배자와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열고 요셉을 불러올 방법을 의논했다. 그들은 요셉을 가둔 것이 잘못이었고 요셉의 탈출이 주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요셉의 친구 7명을 선출하여 편지 전달을 맡겼다. 요셉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대한 영접을 받았다. 준비의 날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니고데모가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대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요셉이 나는 준비의 날에 갇혀 있었소. 한밤중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 넷시 다가와 그 집을 둘러쌌지요. 그리고 나는 태양처럼 빛나는 예수를 보고 두려워서 엎드렸소. 예수가 내 손을 잡 일으켜 세웠으며 내 위에 이슬이 뿌려졌소 그는 내게 키스로 인사하고는 요새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쳐다보시오 라고 말했소 내가 그를 쳐다보면서 엘리야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그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당신이 묻어준 나사렛의 예수요 라고 대답했소 나는 당신 무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예수가 내 손을 잡고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보여주었는데 그제서야 그가 예수임을 깨닫고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축복받았습니다”라고 말했지요. 예수가 나를 아리마데까지 데려다주고 40일 동안 외출하지 마시오. 나는 제자들에게 가야만 하오”라고 말했소”라고 설명했다. 제12장 시모온의두 아들 카리누스와 렌티우스가 부활한다. 그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레위 족속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땅에 엎드렸는데 죽은 사람과 같았고 통곡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징표는 도대체 무슨 뜻이오 우리는 예수의 부모를 알고 있지요라고 말했다. 어떤 레위 족속 사람이 자기는 예수의 친척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을 많이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제사장 시모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한 말을 전해 주었다. 시무호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악담과 비방의 대상인 징표가 될 것이요 칼이 당신의 영혼도 깨뚫을 것이고 수많은 가슴에 묻힌 생각들이 드러날 것이요 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이 올리브산에서 예수를 보았다고 한세 사람을 불러왔다 세 사람은 처음에 한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따로따로 신문했는데 예수를 보았다는 말이 일치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두세 명의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입증된다는 율법이 있어 에녹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모세가 묻힌 장소를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나 요셉은 십자가에서 죽어 자기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소 그리고 저세 사람도 마찬가지 증언을 했소 라고 말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바로 그 대제사장 시모온의 두 아들이 부활해서 아리마대에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와서 증언을 들어보자고 요셉이 제안했다. 두 아들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서약을 시키면 부활의 신비에 관해서 이야기해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두 아들이 하나님에게 서약하게 한뒤 그들이 당신들을 부활시킨 분이 예수라고 믿는다면 무엇을 보았는지 어떻게 부활하게 되었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요구했다. 시모온의 두 아들 카리누스와 렌티우스가 몸을 떨고 그 근심에 찬 표정으로 신음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는 혀에다가 손가락으로 십자가 표시를 그렸다. 즉시 그의 혀가 풀렸다. 그래서 종이를 달라고 한 뒤에 자기들이 본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제 13장 카리누스와 렌티우스, 시모온의 두 아들이 기록한 내용 주님이신 예수여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자 생명인 성부여 우리가 사후에본 신비에 관하여 이야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권능으로 지옥에서 일어난 비밀의 일들에 관해서 하인들이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칠흑같은 암흑 속에서 우리가 지옥 깊은 곳수홀에 조상들과 함께 놓여 있을 때 갑자기 황금과 같은 태양의 색깔이 나타나고 자주색 광선이 비추었다. 모든 선조와 예언자들과 더불어서 아담이 크게 기뻐하면서 저 빛은 영원한 빛의 원천이고 우리를 영원한 빛으로 전환시켜주기로 약속한 분이오 라고 말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고 내가 지상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오 암흑 속을 걷던 백성이 찬란한 광채를 보았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이제 죽음 속에 앉아있던 우리가 그가 와서 비추어 주었소 라고 소리쳤다. 그때 아버지 시무온이 와서 축하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고 말했다. 시무온은또 성령 으로 움직여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한 말을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듣고 지옥 깊숙이 있던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다. 이어서 키가 작은 은둔자와 같은 사람이 왔는데 모두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다.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 광야에서 소리치는 사람인 세례 요한이요. 나는 예수를 보고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소. 그분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소. 하나님의 아들이 조금 있다가 여러분을 방문할 것임을 알리 이려고 내가 온 것이오라고 대답했다. 제14장 아담이 아들 세트에게 비밀을 밝히라고 한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아담이 자기 아들 세트를 불러서 미가엘 대천사에게 들은 말을 내 자손인 모든 선조와 예언자들 에게 공표하라고 말했다 세트는 낙원의 문으로 갔을 때 미가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인간의 육체를 관리할 임무를 받았지요 당신 아버지 아담의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머리에 발을 자비의 나무에 기름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울면서 기도하고 간청하지 마시오 마지막 날과 시간 즉 5500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 ...으로도 그 기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운 아들 그리스도가 아담의 육체를 일으키려고 동시에 죽은 자들의 육체를 일으키려고 지상에 올 거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거요 또한 그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기름을 발라줄 것이고 그 기름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을 위해 대대로 이어질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지상에 내려가는 날 그는 우리의 아버지인 아담을 낙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비의 나무 앞으로 인도할 것 할 거요, 라고 했소 라고 설명해 주었다 모든 선조들과 선지자들이 한층 기뻐했다 제15장 그리스도의 도착을 둘러싸고 사탄 루시퍼와 지옥의 왕 하데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긴다 그때 죽음의 왕이자 대장인 사탄이 지옥의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뻐기면서도 내 영혼은 하도 슬픔이 심해서 죽을 것만 갔소 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에 불과한 나사렛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시오 그는 나와 다른 많은 악마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소 내가 소경과 절름바리로 만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 악마들을 데리고 가서 괴롭히던 사람들을 그가 치유해 주었기 때문이오 내가 당신에게 데려다 준 죽은 사람들을 그가 강제로 뺏어갔소 라고 말했다 독의 왕이 사탄에게 그가 누구요? 지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나의 힘과 당신 힘 앞에 굴복했소. 그가 인간의 본성으로도 그렇게 강력하다면 신성으로는 전능할 테니 그 힘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이 분명해요. 당신이 영원히 포로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요. 라고 말했다. 사탄이 당신과 나의 공동의 적인 나사린 예수를 맞이하기를 왜 겁내는 거요? 나로서는 그를 유혹했고 나의 오래된 백성 유대인들을 열정과 그에 대한 분노로 부글부글 부글 그렇게 만들지 않았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는 이제 죽음이 머지 않았소. 내가 곧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굴복시키겠소 라고 말했다. 지옥의 왕이 그가 죽은 자들을 강제로 뺏어갔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소. 지상에서 다시 살게 될 때까지 여기 갇혀있는 사람들을 나는 그들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치는 기도 때문에 빼앗기는데 하나님에게 바치는 기도도 없이 말 한마디로 뺏어가는 예수란 도대체 누구요? 그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뺏어간 사람과 어쩌면 같은 인물인지도 모르겠소. 라고 말했다. 사탄이 동일인물이요. 라고 대답했다. 지옥의 왕이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지 마시오. 그의 말의 힘에 관해서 들으면 나와 모든 불경한 무리가 겁에 질리고 불안에 떨게 되기 때문이요. 우리는 나사로를 잡아둘 수가 없었소.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를 데려오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이곳 감옥에 쳐놓고 죄의 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그가 와서 풀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모두 데리고 갈 테니까 라고 말했다 16장 그리스도가 지옥문에 도착해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때 천둥이 치고 강풍이 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옥의 왕들은 문을 열라 영원한 문들이여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 지옥의 왕이 사탄에게 나의 집에서 떠나가시오. 당신이 힘센 전사라면 영광의 왕과 싸우시오. 당신은 그에게 무슨 짓을 했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탄을 내쫓았다. 또한 지옥의 왕은 불경한 부하들에게 잔인함의 청동문들을 굳게 닫고 쇠몽둥이로 빗장을 지른 뒤에 용감하게 싸워서 포로가 되지 말라고 명령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시오! 라고 소리쳤다. 거룩한 예언자 다윗도 주의 선하심을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분의 놀라운 업적을 자손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는 청동문들을 부수고 쇠몽둥이 빗장들을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은 자기네 불의로 처벌될 것이다 라고 지상에 있을 때 내가 예언하지 않았던가 라고 고함쳤다 거룩한 예언자 이사야도 같은 말을 성도들에게 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슬이 구원해줄 테니까 지상에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죽음이여 내 승리는 어디 있고 내 독침은 어디 있는가? 라고 예언했던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지옥의 왕에게 당신은 이제 묶이고 아무런 힘도 없게 될 테니 문들을 열고 빗장을 치우시오! 라고 소리쳤다. 문을 열라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왔다. 지옥의 왕이 영광의 왕이란 누구요 라고 말했다 다윗이 그는 강력한 주님 전투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주님 하늘과 땅의 주님이요 죄수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고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분이요 그러므로 더럽고 냄새 고약한 지옥의 왕이여 문들을 열고 영광의 왕을 안으로 들여보내시오 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암흑에 내내 덮여있던 그곳을 비추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부술 수 없던 족쇄들을 부수고 사악함으로 인한 짙은 암흑과 죄에 따른 죽음의 그림자에 젖은 사람들을 무적의 힘을 발휘하여 방문했다. 제 17장 그리스도가 지옥의 왕을 포로로 잡은 뒤에 아담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불경한 죽음과 그의 잔인한 부하들이 각자의 왕국에서 그 찬란한 광채를 보고는 공포에 질렸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 모양인데 부패의 그림자도 없는 당신은 누구요? 그 찬란한 광채는 당신의 위대함의 증거인데도 당신 자신은 그것을 모른단 말이요? 이토록 강력하고 약하고 이토록 위대하면서도 보잘것 없고 비천하지만 가장 높은 군인이며 낮은 계급의 병사로서 하인의 모습으로 지휘를 하는 당신은 누구요? 일단은 십자가에서 살해되었지만 살아있는 영광의 왕이 당신이요?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이제는 살아서 당신은 우리에게 내려왔고 당신이 죽을 때 모든 생물들이 몸을 떨었고 모든 별들이 흔들렸는데 스스로 죽은 자들 가운데 자유로이 와서 우리 무리를 혼란시킨단 말인가요? 원죄의 새사슬에 묶인 자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원래의 자유로 인도하는 당신은 누구요? 죄의 암흑으로 눈먼 자들을 이토록 영광스럽고 신성한 빛으로 감싸주는 당신은 누구요? 라고 고함쳤다. 모든 악마의 무리가 역시 공포에 질리고 비굴한 태도로 변하여 오 예수 그리스도여 더없이 영광스러우며 티한점 없이 찬란하고 죄 없이 순수한 당신은 어디서 오는 거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배해온 저 아래 땅이 이런 죽은 자를 보낸 적이 없소 우리 영역에 용감이 들어온 당신 가장 매서운 처벌로 위협할 뿐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모든 사람을 구출하려는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사탄이 우리 지옥의 왕에게 말했던 바로 그 예수인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외쳤다 그러자 영광의 왕이 죽음을 짓밟고 지옥의 왕을 잡아서 모든 힘을 박탈한 뒤에 아담을 자기 영광으로 인도했다 제 18장 그리스도가 지옥을 사탄에게 넘겨준다 지옥의 왕이 사탄을 붙잡고 당신은 파괴의 왕이고 바알세불의 패배와 유배의 원인이며 천사들이 경멸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지겹게 생각하는 대상이요왜 이런 짓을 했소 영광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그러나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바보였지요 자 나사렛의 예수가 암흑과 죽음의 무시무시한 힘을 모두 없애버렸소 그는 우리 감옥을 모조리 부수고 죄수들을 모두 석방해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또 우리는 그들의 기도에 패배하게 되어 있어 불경한 나라들이 정복되고 인류 전체가 우리 지배를 벗어났지요 사람들이 오히려 용감하게 우리에게 대항하는 거요 죽은 자들이 전에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즐겁게 지낸 적이 전혀 없지요 모든 사악한 자들의 왕이자 불경스럽고 버림받은 자들의 아버지인 사탄이여 구원의 희망과 생명이 우리 감옥에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한 거요 이제는 아무도 신음하지 않을 것이고 얼굴에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이오. 지옥의 위대한 간수인 사탄이여 금지된 나무와 낙원의 상실로 당신이 얻었던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제 십자가 나무 때문에 상실하고 말았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탄을 비난했다. 영광의 왕이 지옥의 왕에게 사탄은 아담이 있던 방에 갇혀서 영원히 지옥의 왕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19장 그리스도가 아담과 모든 성도의 손을 잡고 낙원으로 올라간다. 예수가 손을 뻗어 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으나 금지된 나무의 열매로 단죄되어 악마들과 죽음의 지배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여 나에게 오시오 지상의 왕인 악마 그리고 죽음이 정복되었으니 이제는 내 십자가 나무의 힘으로 생명을 누리시오라고 말했다 예수가 아담의 손을 잡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 아담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울었고 겸손하고 낮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발 아래 엎드려 구세주를 찬양했다. 주님이 아담과 모든 성도들 위에 십자가 성호를 그어주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지옥으로부터 위로 올라갔다. 왕이자 선지자인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했다.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다. 했다. 제 20장 그리스도가 그들을 미가엘 대천사에게 인계한다 주님이 아담을 미가엘에게 인계했고 천사는 그들 아담과 성도들을 낙원으로 인도했다 그들은 매우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을 만나서 스올 아브라함 품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누구요? 라고 물었다 한 사람이 나는 에녹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불타는 마차를 타고 올라온 엘리아지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이제 적 그리스도가 지상에 나타날 때 거룩한 표적들과 기적들로 무장한 채 싸우려고 다시 내려갈 거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적 그리스도에게 살해되고 3일 반이 지나면 다시 살아서 구름을 타고 올라올 거요. 라고 대답했다. 십자가를 진 초라한 모습의 남자가 나타났다. 성도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자기는 지상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도둑인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한 예수가 구원의 징표로 준 십자가를 지고 낙원 입구에 와서 아담과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선조들이 주님을 찬양했다. 제21장 부활한 카리누스와 렌티우스 시모온의 아들이 3일 뒤에 사라진다. 이것이 우리 카리누스와 렌티우스가 보고 들은 것이다. 천사장 미가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찬양하다 그러나 벙어리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지시했다. 또한 천사장 미가엘은 우리에게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부활을 증거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지상에서 3일간만 살도록 허락을 받았다. 카리누스가 자기의 기록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가말리엘에게 주었고 렌티우스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에게 건네주었는데 둘은 즉시 새하얀 형상으로 변하더니 보이지 않게 되었다. 두 사람의 기록이 완전히 일치되었다. 유대인들이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의 보고를 받은 빌라도 총독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제22장 빌라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을 성전에 집합시킨 뒤에 신문한다. 빌라도가 성전으로 가서 지배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오게 했다.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다.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거대한 성경책 구약 성경을 제사장 네명이 총독에게 가져왔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누구인지 언제 다시 지상에 내려올 것인지 말하라고 명령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는 뒤에 문을 걸어 잠근 채 빌라도에게 말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고 마술로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처형했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70번의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책에서 미가엘이 아담이 셋째 아들 세트에게 한 말, 즉 55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지상에 온다고 한 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언약괴의 치수가 가로 2.5규빗, 세로 1.5규빗, 높이 1.5규빗인데 합치면 5.5규빗이 되기 때문에 5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의 괴 또는 천막의 형상으로 온다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대제사장들이 아담에서 예수에 이르는 가계를 계산했다. 아담에서 대홍수까지가 2212년이고 대홍수에서 아브라함까지가 912년,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가 430년, 모세에서 다윗까지가 510년, 다윗에서 바벨론 유배시대까지가 500년, 바벨론 유배시대에서 그리스도까지가 400년이고 이것을 합치면 5500년이 된다.